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축제의 빛과 그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9시월은 축제 계절입니다 가을이죠 뭔가 결실의 계절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모아집니다 우리나라에 243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광역 17개 시공구 226개죠 1200개 정도의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단체당 5개 정도 되죠 매출액이 약 4조 원 우리나라 영화산업 매출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축제의 장점이 많습니다 지역공동체의 결성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민들의 소득 향상 장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개선점이 적지 않습니다. 천편일률적인 컨텐츠 이름하여 불꽃놀이 하고 특산품 판매하고 이런 그 일부 체육대회 하고 인기 가수 노래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 가든 비슷해요. 파는 물건도 그저 그렇습니다. 미국의 만원 주 컨츄카운티 독일의 오토페스트 가을에 일본의 마치를 가보면 어쩜 그렇게 도도보현 시정촌 작은 마을 다니마다 다 독특한 창이 나는 컨텐츠 출제 내용과 상품들이 다양합니다. 한번 오고 싶은 사람들이 또 오고 싶어하고 또 오고 싶어고 같이 데리고 오고 화 되는 거죠. 우리는. 방금 말씀드렸지은 축제가 아직도 관주도가 강합니다. 아직도. 그러다 보니 그 지역의 문화와 자인의 특성, 이문 환경적 특성에 어우러지고 거기다 플러스 스토리텔링, 그 지역의 고요한 서로와 전설, 역사성을 가미시키는 그런 풍족한, 풍부한 콘텐츠가 나오지 않습니다. 많이 살았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단체장들의 취적과 시험, 토착 포호 세력들의 일거리 주는 역할, 성어 캠프 관련자들의 참여, 진정한 시민들의 소외감이 작지 않습니다. 따라서 축제를 하기 전에 충분한 시민들이 참여시켜서 기획을 하고, 비전을 공유하면서 실행을 하고 평가를 함으로써 해가 갈수록 좋아지는 축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계화 시대, 지방화 시대, 어우러지는 글로벌 시대와 노콜 시대가 하나 되는 가장 지역적인 것이 세계적이라는 글로벌 시대의 바람직한 이상적인 모델의 축제를 만들어가기를 당부합니다.